어그 DRX 대표님이 사주셨고요 그 정장은 너무 이쁜데 좀 저한테는 약간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분위기상 팔까지 없어서 안했습니다일단 경데때다들은디션 것들은, 다른 것들고 다른 것들은, 은거른은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른 것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것것같은다다것것다 다른 것들은, 먹을 것도, 먹을 것도 맛있어, 맛있는 맛있어. 것 같았었는데 네. 하루... 하루밖에 안됐는데 How do you w 었 r k in the d t n 아무래도 이제, 그, TS도 미드 파워 굉장히 강한 편이고, 네, 저희도 미드, 미드 파워가 강한 되게 잘하기 때문에 미드 주목도가 나랑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드랑 이어지는 미드 나랑 정글. 약간 TS랑 할 때는 미드 정글 협상이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있고요.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어, 뭐 약간의 실수나 해프닝 같은 것들도 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도 그것대로 저희한테 득이 되겠고 제 잘, 어, 메꿔가지고, TS 경기 한번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네, 않습니다. 았 그렇... 버전은 그 버전 좀 바뀌긴 했는데, 생각보다 렇게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스크림에서 현재 메타 파악을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팀들과 골고 잡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많은 지역의 팀들과 다양하게 해봐야, 이제 어떤 메, 메, 현재로 어떤 메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 지역마다, 지역마다 그 그런 생각을 좀맞춰 보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해봤는데 너한테 희 가장 적합한 스타일을 이제 정리를,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탑에 텐커를 했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단점이 네. 있는데, 어... 어 탑이 탑이 있을 때 단점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근데 그 단점이 그 수출 수, 수 있는 수실 힘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안 되냐? 따라서 어떤 조합에 따라서. 네, 그때 다양한 추가가 음... 스테이지 2까지 탱커 등장하는 쪽이 더 이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돌고 쪽에방학생님 네. 딱히 이블린... 이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언제나 측정을의 시야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 팀이 좀 운동적으로 할수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버을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얻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 팀들과 스크림 해보면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챔피언들은 다 확인을 한것 같고 이제 그 챔피언들 안에서 좀 디테일적인 상선 구도나 그런 걸좀 확인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별 리그를 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뭔가 완벽하진, 완벽하진 않지만 저희만의 이제 팀으로 맞습니다. 이제 좀 성대해보면서 확인을 받는 단계인 것 같아. 요 특히 무트위치 뭐 라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미드 베인이나 그런 픽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되게 어, 무난하게 갔을 때 상대방의 조합을 카운터치는 픽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들이 그 플레이인 다음에서좀 통하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도가지에 대해서 이제 방턴 했을 때, <목마> 네. 때 이제 라인은 뭔가 좀좀 느꼈는데 이제 빵턴을 운영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이제 스크림하면서 빵을스크림하거나 이제 와서 빵턴 좀 많이 해 보면서 운영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나쁘지 않았다고. 아오 아무래도 지에게 서드라 같은 펜타 조금 하고 싶다는데 네. 네. 아쉽게 이렇게 못하겠 너무 다 완전 절박하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심하게 웃음> <necklace. 웃음> 경기 딱 진짜 딱딱 진짜 한경기 심지어 변판이라서 너무 딱 마슴을 마음, 음. 살짝 보지 못한 느라 소감을 말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한두 번 정도 음. 더 하면 금방 질문을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